자 여러분, 자, 여러분 지금 제가 죽어하다가신기한게나왔어요 그럼 여기,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지금, 지금, 매기 같은 게 잡혔거든요 와 엄청 커요 지금, 지금, 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투원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우리 모이시는 바와 같이 제진검이새을 잡으러 왔는데요. 먼저 야간에 칠입하는점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진검이새를 잡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만만한 준비를 하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뜰망을 좀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때를 시작해야죠. 자 그럼 한번 가시죠. 가시죠.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우 와, 오! 엄청 위험해요, 지금. 자, 죄다 이게, 물이 많은 것 같은데, 제가 일단 길에 따라서 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, 여긴. 조금씩 길이 있긴 한데, 우와, 여기 쓰레기도 있고. 아, 일단은 저기, 저런 데를 위주로 제가 체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뭐야, 물. 물 있어, 물. 자, 삼겹살이랑, 자, 여기 통발이 있어요. 삼겹살이랑 어분을 준비했나요?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자,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자,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. 좋아, 좋아. 자, 그래 날씨가 장난 아닌 게 추워요. 어무 너무 추운것 같아요 지금 오. 자 바로 통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있나요? 새우가 새우가 응? 어 다른 곳에서 놀자 볼까요 아, <웃음> 여기 망할 것 같아. 망할 것 같은데. <웃음> 어허, 이거 물고기도 안 들어가는데요, 이거? 물고기도 안 들어가는데요? 음, 엄청 무서워. <웃음> 이거 기다 이거 죠업을했네 보통 사이즈가 좀 이만하잖아요. 이만한데. 예와 완전 좋아. 특세 사이인데 특세 사이지 예. 우와 우와 엄청 커 잠자리 실체도 됐죠 네 잠자리 수채 풀어주자고 <웃음> <웃음> <프로기장도>. 네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저항은 꼭 끝까지 잡으러 가는 투혼자입니다 자 원래 제가 진구미새우를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패라고 말았어요 실패 해가지고 제가 정보래님이랑 든든한 지원분까지 같이 체집을 갔었는데 아쉽게도 또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아유, 솔직히 이정도 체집을 했는데 안잡히면 모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번주는 제가 이번주하고 또 저번주는 체질을 못해서 영상을 많이 못올린 점? 그 점에 대해서 진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검이세우가 잡힐 때까지 저는 꼭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진검이세우 체집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다음 진공이 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